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안 돌아왔습니다. <웃음> 나중에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이 좋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네 머리, 네 옷색을 제가 여기다2 이식했고, 네 머리색을 <웃음> 갑자기 <웃음> 이식한 거 같아. 앞으로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태영이가 이제 키를 가지 켰어요. 저는 그 오늘 이제 V앱을 진행하려고 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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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웃음> 제가 간만에 공연 끝내고 지금 컨디션이 멀쩡해서 이렇게 브이앱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이거 어제 호석이 형음 어제 호석이 형 컵라면 이거 하나 다못 먹었대요 다이어트 아니? 아니요 안한는데못먹어 이걸 못먹는다고응나두개 음. 먹었는데 <웃음> 어제 두개 먹었... 어제 두개 먹었는데 오늘 속이 안 좋은 거야 나도 두개 먹었어 아 근데 이거 하나로 뭐가 부족하아 1.5개 정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점하세요. 응. <웃음> 음. 와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미친거아니 아니 여러양심이좀 좀 찔려서 뭐야? 그 뒤에서 할때한 끼밖에 안먹었 아. 할지만 이제? 이제 끝났끝났 끝이 끝이 끝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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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근데 이퀴쉬때가 여러분 아. 저희가 의도하긴 했는데 음, 맞아, 의도한 거긴 한데 진짜 역대급 퀴쉬때예요 음. 오늘 사실 저희 부모님 오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솔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에이. 너무 힘들겠더라팔리는 괜찮니? 이러시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느꼈어요 이거 근데 진짜 재밌긴 해요 음. 네,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어 약간 극과,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극으로 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힘든 만큼 재밌어 재밌는 맞아, 거랑 맞바꾼 그런... 맞아, 맞아 너무 아, 그리고 오늘 아, 저그 뭐야 콘서트에서 안 울었잖아요 왜? 네. 아, 근데 오늘 남준영 씨의 멘트가 다른 현장에서 못 알아들었는데 남준영이 이제 놀이를... 왜안 울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즐기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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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항상 기특하고 <웃음> 근데 기특한 게계속만어는게 이제 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정우이한테근데 제가 농담삼아 이제 농담만 진담반으로 한 얘긴데 항상 너없으면 아 우리 팀뭐 이제 뭐될 뻔했다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이정도 <많이 웃음> <웃음> 아까도 했는데 제가 정국이한테 이제 항상 제가 리스펙 하는 거는 아 저도 그래도 제가 힘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친구는 지치질 않아요 하면 보면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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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랑 지내이 보면서, 야, 진짜, 진짜 잘, 진짜 잘, 뭐라 그러지? 진짜 잘 뛰다댕긴다. 저 보고 배워야겠다. 그런서 음. 많이 했죠.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황금식이라고 해야 되나? 골든타임이죠. 이게 음, 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웃음> 근데 남성 호르몬은 30대 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 노,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아, 그렇지. 어서 정강이가 너무 아프네 진짜 솔직히 노화까지는 안 와줘, 너 정강이 아프지? <웃음> 네, 정강이가... 나 옛날에 정강이 아프다고 하는 느낌 뭔지 알겠지? 이게 싫어요, 뼈가, 음. 뼈가 싫어 이게 누가 한번 툭 치면 진짜 죽을, <웃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 <웃음>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정강이가 이렇게 유연한 친구들도 발목이랑 이런 걸 계속 쓰면 정강이로 계속 이렇게 텐션이 올라와요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발목을 열심히 푸는 게 발목 가동성이 떨어지면 은 이렇게 막 뛰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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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 진짜 말 그대로 꿈 같아요. 그러니까 그지. 꿈 이게 꿈에는 순간은 기억 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죠.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꿈을 잃었다 꿈을 꿨. 진짜 3월에서꼭 하고 싶3월 한국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아, 나도 한국말 좀 하자. <웃음> 아 나도 아 나도 한국말 좀 하자. 준이 형이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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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정 아, 그거 다 앞에서 다춤 라인 멤버들이랑 다막 이끌고 가니까 이제 제가 뒤에서 그냥 저는 입이나 터는거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 상불 상불 하는 겁니다 아까 정국이랑 잠깐 한국 가면 뭐 먹고 싶은지 얘기했는데 응. 음. 삼겹살 정국이 삼겹살 냉동 삼겹살 저는 그 저는 그 메밀 비빔국수 이런거 먹고 싶어요 그거랑 음맛있게그 다음에 미나리 그 샤브샤브 아 그 땡땡칼국수 그, 어, 그, 아 아니죠 아니죠 아그것도 먹고 싶고 땡땡칼국수 그러니까 챙이 <웃음> 좀 많으니까 음. 그거랑 아. 저희 집 앞에 이제 카페에서 시키는 그 커피도 먹고 싶고 아니, 요즘 커피 많이 시켜 먹어요 아 그래 음. 맛있지 아니가 응. 아니 웬만하면 뭐 그냥 탄산음료 이런 것보다 그냥 커피 마시는 게좀더 어. 나는 아침에 안 먹으면 안 돌아. 그러니까 안 돌아. <웃음> 이게, 이게, 이게, <웃음> 어, 이게 먹어야 아까 밥을 그러니까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걸 살짝 뭔가 이렇게 해야 약간 이렇게, 그 <웃음> 이렇게 돌아. 약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더 그러니까 그런... <웃음> 저도 지금 그런 걸 이제 느끼려고 하고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고게. <웃음> 하지만 <계속> 들어가지 않는 우리는 <웃음> 말하는 거 <웃음> 너무 그 얘기는 뭐야. 너무 맨날 콘서트 하지. 아, 저요? 저는 이제 그 노래 부르고 여기 지금 마이크가 없으니까 아 원래 마이크 있으면 노래 부르는 건가? 네, 보통 이제 그 회사 네. 작업실을 이제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거울 그냥 하는 거구나 네. 음. 어쨌든 뭐 이제 그냥 할 말은 없고요 그냥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네. 네. <웃음> oh, I love your hair color, thanks 이거 무슨요 사실 염색한 네, 거 아닙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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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딱 주사 맞고 끝났을 때 아, 이거 응,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나는 그 주사 맞을 때나알콜올 송출할 때 제일 싫어 아, 약간 중시할때힘 푸세요 더 들어가잖아 치면은 <웃음> 특히 엉덩이 맞을 때 아, 주사 맞고 난 지금 음. 되게 참신한 기다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저는 약간 시원섭섭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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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 순간들은 그런 아쉽거나 뭐 후회, 그러니까 고민을 못해서 그런 생각들로 뭔가 음. 보내버리고 싶지 않은 맞아 딱 그거예요 뭐아쉬우려면 음. 끝도 없죠 뭐 음.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근데 그냥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5만 명이랑 공연한다는 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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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뽑았어 진짜 아이고 어 뭐야? V f 한다는 선물을 듣고 찾아왔다고 아이고 이제 생일이 한30몇 시간 남아아생일 얼마 안 남았지 너네 V f i 한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 어때 재밌어 V f LIVE? i v f V i 밴드 보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 그래 맥주 맥주를 마셔 야 맥주 마신다는 선물 듣고 내가 찾아왔거든 나딱한 입만 먹을게 아니 이형왜 오피셜 모드야 갑자기 그러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 아, 얼굴 비춰주시고 있네. 재밌게 하라고 아니 얼굴 좀 비춰주고 아이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딨어요? 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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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계신 거여서 이런 멋있는 키스로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응. 음. 음. 원래 4회 온라인 콘서트도 아마 처음부터 없지 않았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4회 온라인 콘서트? 음. 왜 온라인 콘서트 4회였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원래 음. 예정이 없지 않았어요아 그래? 아닌가? 그래서 스트리밍을한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스트리밍 하게 되게 잘된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좀 이렇게, 좀 시, 뭐랄까. 시행착오 아는 네. 그런 걸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좀잘된것 같고. 뭐, 그쵸. 야, 콘서트 뭐 빨리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소파이가, 어, 여기 와보신, 와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연하기가 되게 좋아요. 어, 네, 딱그 음. 사이즈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약간 그치? 그 원래 유, 그 위에 그 뚫려있는 게 유리막이라면서요 어, 어 맞아 맞아 근데도 그... 반출까그피에로 뭐, 반출. 우리 송출대는 사운드가 되게 좋아가지고 공연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음. 음, 건물 뒤어 있는데도 데는... 보면 안 됐다 그게 작년 7월 음. 그 이후에 롤링스톤즈가 공연하고 우리가 아마 두 번째라는 음. 거 같아 요 예스. 아무튼 참 방탄은 그때 뭐태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운도 좋다고 약간 뭐 우리 운 좋죠 저희는 진짜 운 좋은 거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웃음> 지금 이제 다음 운을 쓸 때가 지금 당장 지금 1월에 있거든요 혹시 뭐그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올해는 좀바을지다 제발요 레코닛 아카지미 회원들 보고 계십니까? 저희 후보 1번 BTS 답답 <웃음> 드립니다 <웃음>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 스쿠터 브라운이랑 그다니 블랑코 그 프로듀서가 와서 음. 그 롤리 있잖아요 저스티미벌 음, 롤리 그거랑뭐 아, 그게 롤리인가? 응 아, 아, 아, 아. 그게 롤리지 네. 그 홀린 할거었다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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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냥 뭐아뭐된게 어디예요 사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뭐 도움이 되... 자체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결웁딱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에게 찾아오는 순간들 이게 약로 아, 로또처럼 음. 왜 그냥 이제 안될 거야 알지만 왜냐면 안될수 안안될 있다고 생각해도 그 토요일을 기다리는 그런 그치? 재미있잖아 형은 음. 이제 저희도 이제 한장 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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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뭐 하실 거예요, 정 씨? 뭐요저 이제 이거 하고 씻고 또 저희가 스케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웃음> <웃음> 내가 뭔가 아, 내 징글볼. 응. 네. 음. 제가 징글볼이 남아 있어요. 징글볼까지 딱 깔끔하게 싹 씻기로 하고 네, 이제 좀 쉬다가 넘어가죠. 그 고려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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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걸어다니는 덩어리 같잖아 응. 근데 그거 많은 것도 없잖아 맞아. 편하다 젤닷시지 <웃음> 포트 이런 건다 필요 없어 그냥 <웃음> 롱패딩 이니까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응. 정말로 이제 배가 터질 것 같을 때 이제 위에 딱 깔끔하게 그래야. 정리하고 소화 좀 시키고 세케럽 하고 자면 되겠다 정신 지 운동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할거 아니요. <웃음> 자, 할 했는데. 네. 아, 맥주 음. 먹어가지고. 갑자기 땡기더라고요, 맥주. 맥주? 음. 갑자기 아, 땡기더라고 맥주가. 맥주? 응. 아전 맥주 너무 좋아해서 집집 냉장고에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음. 클라우드 진짜 이건 아니지만 몇 박스 있어 여기 그거 없다 없어요 클라우드가 여기 있으니까 좀 보고 싶더라고 음 응. 네. 진짜 맛있는 데 그게 시원하거든요 힙피를안 받았습니다 네. 네 그냥 그냥 팩트예요 진... 팩트예요 네. 우리 Vf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세 나라 어린이들 성인이 되면은 클라우드 생트래프트 클라우드 생트래프트 무조건 성인이 되세요 자, 이제 슬슬 뭐, 제기로 하고, 제기로 할까요? 네네네. 뭐, 뭐, 여기서도 뭔가 마지막 말 이런 걸 해야 되나? 아, 엔딩 멘트. 여기서 엔딩 멘트 하려고.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무튼 이렇게, 그냥, 이게, 예, 정국이랑 같이 뭔가 의기투합 한 김에 한번 켰어요. 응. 음. 응. 진짜 별일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왔고요. 예. 네. 밥 오늘 먹으면서 온라인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어떻게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좀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장감이. 그러니까. 음. 네. 좀고생을 느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진짜로 그 언젠가 오겠죠? 아 네. 무조건 와야지. 아이, 당연하지. 네 개장. 35살, 40살. <웃음> 그때까지 안 가길 바라고요. 안 오면 진짜 안 돼.